가진 것도 없어도 부러운 것도 없어 한번내인데 기껏해야 백 년인데 세번온다는 입에 한번 잡고 싶지만 잡힐 듯이 말듯이 가슴 설레게 했었지 공짜 없는 이 세상 내 속에 이렇게 좋은 세가 지사 오늘도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음 사랑해 없어도 부러운 것도 없어 한번보내일때이껏해야백 그 년인데 재벌 온다는 일에 한번닦고 싶지만 다 풀듯이 말듯이 다소 설레게 했었지 더 <목소리도> 변함없이 너와 하고 있으니 사랑 행복은우리는행복우리행복은우리